안녕하세요. 오늘 마시는 음료수는 코코팜 이에요. 그러면 마셔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마시는 음료수는 코코팜 이에요. 그러면 마셔볼게요. 코코팜은 알갱이가 많아서 원샷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코코팜은 알갱이 때문에 절대로 원샷을 하시면 안 돼요 좀 위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원샷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